오늘 딸아이하고 맛있는 돈캐스 먹으러 왔어요 코 묻은 돈으로 점심 사준다 그러는데 안 먹을 수 있나요? 먹어야지 와 이거 뭐죠? 완전 완전 치, 치즈가 한가득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신세계 신세계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거 많이 먹나봐요 와우. 이제 시식을 한번 해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말도 더듬어. 와, 치즈 늘어나는 거 보세요. 와, 저희 거 먹어봤잖아요. 근데 맛있네요.